You you 10년지기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당신에게 늘 옆에 있어주어 항상 감사한 당신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하려니 참으로 손발이 오그라듭니다. 어느덧 우리가 가족이 된 지도 만 10년이 다 되어갑니다.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서로가 좋은 날도 더럽게 미운 날도 하루하루가 모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.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도 참 많이 변했더군요. 일단 풋풋했던 우리의 외모가 중년을 향해 가고 있네요.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빽빽히 들어차 있던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한올 빠질 때 어찌나 속상하던지 삶의 무게를 머리카락으로 들고 있던 당신 수고가 많았어요. 이제 은은님이 심어주신 새 머리카락들은 고생시키지 않을게요. 불타던 우리의 사랑이 의리로 변해가고 두근두근 뛰던 심장이 침착함을 찾아가며 이제는 한 팀이 되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네요.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 가나 봅니다 서로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르게 살아오고 입맛도 습관도 집안 풍습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서로 많이 닮아가고 있네요 그래도 저는 당신에 대해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당신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. 그래서 일단 당신에게 궁금한 점 7가지를 정리해봤어요. 잘 듣고 답장 부탁드려요. 10년지기 남편에게 궁금한 점 7가지 첫 번째, 왜내 얼굴만 보면 밥을 찾는 걸까? 내 얼굴이 쌀을 닮았나? 두 번째, 옷과 양말은 왜 뒤집어 벗는 걸까? 허물을 벗어놓는 건 탈피일 거야. 더 크게 자라기 위해 껍질을 벗어던지는 거지 세 번째, 내가 외출만 하면 왜 살림살이들이 모두 꺼내어져 있을까?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을까봐 배려한 건가? 네 번째, 왜 자기 물건을 찾지 못할까? 어차피 못 찾을 거 그냥 숨겨놓을까? 다섯 번째, 한겨울에 왜 자꾸 여름옷을 입고서는 춥다는 걸까? 안아달라는 투정인가? 여섯 번째, 좋아하는 축구를 보며 왜 화를 낼까?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닐까? 마지막 일곱 번째, 왜 남자들은 본가에 혼자 가지 않을까? 엄마가 어색한 걸까? 너무나도 다르지만 달라서 더 끌리는 게 남녀 사이 아닐까요?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도 서로를 알지 못하겠죠? 그래서 당신이 남자이고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. 살아도 살아도 궁금한 남자. 까도 까도 새로운 점이 또 나와 나를 놀래키는 양파 같은 남자. 그것이 당신의 매력인가요? 일곱 가지 저의 궁금증은 하루빨리 풀어주길 바래요. 저는 아직도 당신에 대해 더 궁금한 게 많거든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. 안녕. 안녕. Nothing left, just